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 지원하는 사업마다 전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업 계획서에 적용시킨 후부터 제가 지원하는 사업마다 모두 선정이 되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한 가지 방법은 바로 시장 검증 과정을 사업 계획서상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시장 검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저의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에 나가 검증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들고 시장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 검증을 받는 작업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하셨다면 사업계획서 안에 내가 고객을 만났고 시장에 나가 검증을 받았다는 그러한 과정들을 담은 사진이나 데이터를 사업계획서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먹힐까? 과연 판매가 될까를 사업계획서나 발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꼭이 한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셨다가 직접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안에 고객을 만났고 시장에 나가 검증을 받았다는 그러한 과정들을 사진이나 데이터를 사업계획서 안에 넣으십오 넣어 주시는 겁니다 아 웃지 마! 넣어 주시는 겁니다